안녕하세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고 합리화하며 살아보자입니다 <웃음>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요즘은 민감한 상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니 제가 먼저 쑥스러워지는데 전혀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그동안 집과 인생 그리고 부동산과 재테크 등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더욱이 이 문제는 요즘 조국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예민한 시절에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는지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정치나 시사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약이 올라서 잠을 설치고 힘들어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한두 번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잠을 못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분통이 터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유사한 일을 요즘 제가 직접 당하다 보니 또 언젠가부터 낙담을 할 때마다 언뜻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던데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정도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지내서야 되겠나라는 역설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니 엉뚱한 오해나 특히 정치적인 시각으로는 전혀 보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아무리 편하게 지내려고 해도 주위로부터 이런 저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지요 그저 모든 일을 순리대로 속해 살아가면 좋을 텐데 욕심을 부리고 특히 남을 짓밟고 자신만 살아보겠다고 아우성되다 보니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부지기수니 말입니다. 사실 이런 억울한 일들이야 그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민주화되고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이다 보니 그렇지 그 옛날에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건들은 참 많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 군사정부 시절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저 힘없고 무지한 민초들이 이유도 없이 관아로 끌려가 문초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가 하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라든지 일제시대 때 나라를 앗긴 것만 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인데 무도한 일본 놈들한테 고문을 당하고 온갖 치욕적인 일을 당한 부상들이 얼마나 많고 또 군사정부 시절 고문으로 간첩수사권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이지 그런 시대나 그런 일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야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뭐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구겨져서 그런 것이지 이런 일들이 어디 뭐 목숨이나 그 시절 그런 사람들에 당한 그런 거창한 일한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쨌거나 당하는 사람은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만큼은 그 순간 만큼은 그런 일을 당하게 만든 사람들을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야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내생각대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를 화로 풀면 안 된다는 것인데 아무리 얄밉고 원수 같지만 그렇다고 때려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패 죽여서는 더더욱 안되는 것이죠 그저 참고 법에 호소로하든지 관계기관을 판단에 맞게 하는 것이죠 우선은 주먹이 법보다는 훨씬 더 가깝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죄를 저지른 놈도 지 나름대로 또할 말이 있고 또 이유가 있으니 그 법이라는 데서 판단을 해줘야 하는 건데 그런데 그 판단을 하는 일이 하세월에다가 또그 판단을 받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그 사이에 얼마나 복잡한 생각에 속을 쏘게 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하냐는 것이죠. 뭐 참아야죠. 그저 참고 순리대로 하든지 아니면 실컷 욕이나 퍼부어주고 화풀이를 해버리든지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 나의 자랑은 아니지만 60이 넘는 동안 세상을 살면서 온갖 일을 겪다 보니 깨달은 것은 바로 합리화 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 세월 동안 살다 보니 별의별 이상한 일을 많이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억울하고 약이 오르고 때로는 그래서 심지어는 장을 못 잃을 때도 많았습니다만 생각해 보니 그저 뭐 죽음이나 거창한 일이라면 모를까 웬만한 일이라면 그래, 그런 고철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조장을 당해서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는데 하면서 웬만한 일은 참고 지내는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 낫지 않나 생각하며 살자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인내는 미덕이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꾹 참고 견디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하며 나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느 재벌 회장님이 자살을 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들 했었죠. 어떻게 그런 분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때 저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것을 깨닫고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사람은 누구나가 뭐돈 많은 재벌이나 힘 있다는 정치인이나 누구든지 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완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부족하고 힘들 때는 그저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정치인들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합리화하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을 치욕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으며 뭐 말도 안 되는 일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 아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최근에 일어난 조국 전 장관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잘못한 사람이라도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아마 그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이나 뭐 잘잘못은 그만두고 결과를 두고 보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습니까? 온갖 언론으로부터 별의별 비난을 다 받고 엄청난 기사거리에 심지어는 가짜 뉴스까지 정말 온 나라를 뒤흔들 정도로 뜨들썩한 인물이 든 데다가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아니 그 옛날 힘없는 야당 쪽 인사도 아니고 그 대단한 인물과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또그 대단한 학벌과 그 대단한 지혜와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논란거리가 되고 심지어 부인은 구속상태가 아닙니까? 거기다가 부부가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뭐그사람은뭐 두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흔한 부정사건인 뇌물을 챙겼다든지 거창 한 부정사건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뭔가 정치적인 역할을 해보겠노라고 그 나름대로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이런 꼴을 당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약이 오르고 화가 치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나서고 자신이 이야기해봐도 도통 통하지도 않고 뭐 요즘은 워낙 정치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 등은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많은 일을 아마도 그런 일들을 그 사람 입장에서만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 정말 이분을 미워하거나 편들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하는 합리화하면서 살자 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그분을 억울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 본다고 하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약이 오르고 분통이 터질까 생각하면서 저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 나름대로 억울하고 분하고 약이 오르는 것을 바로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의 억울한 일에 빗대어 보면서 합리화하고 때로는 위를 얻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바로 이런식의 이야기를 뭔가를 힘들어하거나 억울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모두들 동감합니다. 그래 그 말이 맞다고 물론 남의 불행을 가지고 나를 합류화를 한다거나 유유를 받는다는 자체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조선시대나 일제시대 군사정부 시절 고초를 겪고도 꿋꿋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분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에서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불굴의 의지를 본보기 삼아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약이 오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저 그런 일들은 우리네 일상 중에 익숙한 일들로 그때마다 잠을 못 이루고 소화가 안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손해일 뿐인 것입니다. 특히 그런 일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조국 장관이나 그런 사건을 악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일도 또 이런 저런 사람도 많은데 이런 일 중에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억울함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모로 폭창 터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벌써 낙천된 사람들이 단식을 한다느니 이런 저런 모양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던데 또그 어렵게 치른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은 얼마나 낙담을 하고 패배감으로 한동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낼 것이며 세상이 원망스러울 것입니까? 한나라의 국회의원님이 되겠다고 나서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그런 패배와 낙담을 하는데 그저 우리 같은 민초들이야 뭐 거창한 일이 아니라면 웬만한 일이라면 그저 그런 거지 하면 참고 넘겨보자 또 그런 사람들 을보면뭐 이런 일을 가지고 또 이런 정도야 하며 합류하며 살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병이 나는 것입니다. <웃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오늘도 제 마음이 다 풀어져 버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가 그러고 보면 이 유튜브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웃음> 이 유튜브가 힐링이 되는 건가?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 그 답답하고 약이 오르는 생각들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참 하여간에 이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혹시라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에 참고가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